네, 안녕하세요. 명석하다입니다. 네, 오늘도 탐석을 나왔습니다. 네, 구독자가 네, 오늘도 50명이 넘었는데,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근데 남성 비율이 100%더라고요. 형님들, 감사합니다. 혹시 모르니까 누님들, 감사합니다. 네 오늘 탐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약간 캐릭터 같고요 약간 좀 살찐 뱀이 있네요 아, 귀엽게 생겼죠 네, 어제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네, 탐석을 못 나왔거든요 네, 오늘 좀 풀려서 네,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네, 여기 보시면 약간 맘모스 같은 문양이 나왔거든요 여기 코가 코가 있고 이렇게 귀 부분이 잘 나왔죠 여기 다리도 나오고 아네 이돌 이 돌. 여기 보시면 나뭇가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잘 근데 밑, 밑자리가 반대로 나왔거든요 아, 이쪽이 밑자리가 됐으면은 네, 아, 좋은 좀 그림이 나올 뻔 했는데 예, 아쉽습니다, 이돌. 아하. 아, 네, 밑에 너무 안 보여서. 좀 잘보이는 곳으로 좀 이동을 해봤습니다. 네 다시 탐석 시작해 볼게요. 그알라딘의뭐 지니를 연상케 하네요. 근데 좀 그림이 좋은데 저는 좀 여백이 없어서 아쉽네요. 이돌. 네, 그림의 표현이 굉장히 좀잘 됐거든요. 여기 이돌 네, 호박석인데 아, 뒤에 후광이 조금 아쉽긴 한데 앞에 보시면 월이 하나 떠 있죠 네, 근데 그림이 조금 아쉬운데 네. 저는 이돌 마음에 드네요 네, 이쪽 돌. 네, 보시면 두꺼비 같은 모양이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네, 두꺼비가 한 마리 있네요. 네, 두꺼비가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부자이크석인데요. 보시면 흑깔이 흑백, 황 이렇게 다잘 들어갔고요. 네. 뒤에는 좀 네. 부자이크가 잘 들어가 있는 돌이네요. 네, 이도를 보시면, 네, 수림에, 여기, 가지도 이렇게 잘 표현이 됐고, 이렇게 보시면, 다리 수림 속에 달이 이렇게 떴죠? 네. 달의 모양이, 이렇게 수림에 가려진 그런 달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. 네, 뒷면도, 네, 나뭇가지가 잘 표현됐네요. 이 돌. 네, 이 돌은 보시면 여기 인삼 한 줄기가 있고요. 또 보시면 인삼과 콩나물이 새겨져 있는 문양석이네요. 전 콩나물과 인삼 인삼석이네요 네. 재밌는 모양이 또 들어가 있네요 아네 여기 호박석 한점 있는데 크기가 한 40cm 정도 여기 이쪽부터 해서 이렇게 상경이 잘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.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, 아,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이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오고, 이쪽에 와, 뭐 월이라도 하나 정말 떴었으면 은 진짜 좋은 돌이 됐을 뻔 했는데, 네, 진짜 아쉽네요, 이 돌. 네, 뒤에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. 표현이 되어 있고, 뭐, 이쪽에 일출경이라든가, 이쪽에도 뭐가 하나, 이렇게 돼 있었으면, 네, 아이돌은 진짜 앞뒤 둘다 아쉬운 돌이네요. 그리고 바로 옆에 또 차돌 한 점이 있거든요. 네 보시면 앞에 수마 상태도, 네, 이것도 수마 상태가 완전 진짜 좋고요. 이쪽 차돌도 수마 상태가 굉장히 좋고 뭔가 이렇게 그림이 나올 뻔했는데 네 아쉽네요 많이. 네이 돌은 어떤 분이 올려 놓고 가신 것 같은데 네, 보시면 여기 꽃도 들어가 있고 이게 네, 뭐 풀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, 저는 이렇게 또 양쪽에 눈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눈이 딱 있고, 그거는 뭐, 이로도 볼 수가 있겠네요. 네, 이돌 굉장히 재밌게 생긴 돌이네요. 아 네, 여기 족돌은 밑에 옥석이 들어가 있는 단봉형 돌이 하나 나왔거든요 네, 수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밑자리도 굉장히 좋구요 네, 모양 자체가 그냥 단봉형으로 진짜 잘 나온 돌이거든요. 네. 아, 이 돌은 마음에 드네요. 자. 자. 이렇게 반대로 보셔도, 네. 반대로 봐도 예쁘고, 이쪽으로 봐도 네 어느쪽으로 봐도 단봉이 정말 잘 나온 그런 돌 하나 찾았네요 wow. 아네 오늘은 네 여기 단봉경 예쁘게 잘 표현된 이 돌을 하나 제가 취석을 하고 네자 오늘의 탐석은 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